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대박이죠? 완전 하얗고 뽀얗게 변했어요 와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어, 바로 이 미네랄 오일에 관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오일 제품 많이 사용해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목욕 바구니에 꼭 들어있는 제품이었는데요. 어, 우리는 보습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진실은 과연 어떤 걸까요? 자, 이 오일의 성분을 보면 은 거의 99% 이상이 미네랄 오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오일과 향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색 원래 미네랄 오일은 무색 무치거든요. 냄새도 없고 색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일에는 향을 조금 가미를 했나봐요 그래서그 향료를 빼고는 전부 다 미네랄 오일 순수한 미네랄 오일로 돼 있어요 저는 미네랄 오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품인 줄 알았어요 미네랄이라고 하면 아주 퓨어하고 어, 되게 어, 순수한 그런 제품 같잖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 지금 초록창에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미네랄 오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광물성 오일이라고 나옵니다. 네, 광물성 오일이 뭐냐면 바로 석유계 오일인데요. 우리가 천연 석유를 추출해서 4,000도씨, 5,000도씨로 이렇게 정제를 하게 되면요. 어, 석유도 이렇게 등급이 나뉘게 되거든요. 불순물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초순수의 그런 오일은 항공유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경유, 등유, 이런 순으로 이렇게 쭉 나뉘어지는데 그렇게 정제하고 난 나머지 찌꺼기는 콜타르라고 해서 아스팔트 찌꺼기, 그 다음 우리 뭐 마스카라의 원료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잔여물의 오일이 바로 이 미네랄 오일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이 미네랄 오일은요, 1kg? 1kg면 한이 정도 되나요? 64원 밖에 하지 않아요, 가격이. 그런데 그 미네랄 오일은 모든 화장품의 증량제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뭐 갈색병 에센스, 영양크림, 선크림 굉장히 화장품이 많잖아요. 기본 원료는 아주 요만큼이고요. 나머지는 이런 미네랄 오일로 증량을 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미네랄 오일이 아이들이 쓰는 제품에도 들어있고요. 어른들이 쓰는 제품에도 모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 얼굴에 지금껏 기름을 발라왔던 거였거든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고 한번 태워볼게요. 우리가 보통 산업 현장에서 불이 나게 되면요. 아주 시커먼 매연이 생기죠. 자, 지금 태우고 그게 바로 화학물질을 태우게 되면 생기는 건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매연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완전히? 아, 냄새도 완전히 무슨 화학물질 태우는 냄새가 너무 독해요. 네, 근데 지금 어떤가요? 완전 까만 매연. 자동차 배기 가스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까만 매연이 지금 이렇게 그을음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석유계 오일을 태운 그 증거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지금껏 우리는 얼굴에 바르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씻기 위해서 더 강력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던 폼클렌징으로 씻어내야만 화장이 잘 씻겼던 거였고요. 그렇게 이런 제품을 자꾸 내 얼굴에 바르게 되면 선크림이라고 발랐는데 왜 자꾸 기미랑 색소가 생길까요? 당연하죠. 햇볕에 기름을 바르고 한번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석유를 바르고 나가면 더 지글지글 끓고 막더 그을음 형상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내 얼굴에 내 피부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기름막을 한번 발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입이랑 코를 이렇게 막았어요. 숨 쉬려고 사람이 입이 벌어지죠. 코를 막고 있으면. 그런데 내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공이나 피부... 숨으시는 구멍을 다 막아 버리면요 어느 한 군데에서 숨으시려고 더 모공이 넓어지게 돼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 오일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게 굉장히 중요해서요 약산성 제품 사용하시고요 수분 베이스 제품 사용하시고요다 좋은데요 그래서 색조에도 정말 이 미네랄 오일 엄청 들어 있거든요 색조 화장품 선크림 꼭 바꿔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미네랄 오일이 없는 제품으로, 어 천연 씨앗 추출물이나 이런 걸로 대신할 수 있는 또는 알로에 베라 성분이 증량제가 될수 있는 안전한 제품으로 바꿔 써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실험을 통해서 많은 내용이 혹시 전달 받으셨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누 하나 바꿔 쓰고 내가 화장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의 건강도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부모 또는 건강한 환경을 선물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혼자만 좋은 정보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위 분들께도 꼭 이거 오늘 잘 들어보셨다면 이런 내용 꼭 알려주셔서 현명한 소비자 그리고 또 건강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는 방법 꼭 많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다음에도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